한 시청자가 만들어준 마인크래프트 부루마블 규칙은 실제 보드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연비가 도박 아이템을 얻은 채로 일부가 마무리된다 할래? 아나 지금 지금 해야지 아 근데 지금 내가 4등이긴 하거든 그래 하면 되지 아 5등이네 5등 20%면은 많... 5만원만 쳐도 만원이잖아 돈 많을 때 해야 되는 건 아닌가? 진짜 근데 연비 말도 어? 일리가 있다 어? 와! 그럼 뭐야? 이제 네 턴이야? 가자! 내말 어딨니? 저기 있다. 어? 나구 많이 나왔는데. 얼른 어, 다 제가 조금만 피해라. 아, 이 피할 수가 없네. 예. 육백 원. 아, 짤짤이야 근데 여기까지 짤짤이야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짤자리야 어, 내 거다. 이거... 발바도 돼, 발바도 돼. 발바도 돼, 돼. 어, 이거 두 번째, 세 번째 업그레이드부터 위협이 되는 거지. 구 떠야 된다. 구 알겠지? 뭐? 구. 구하라 그래. 좀비야. 구 나오자. 구. 구 가서 비행기 딱 가는 거야. 구. 비행기. 오? 어? 근데 구가 비행기면은 아 넘어갔다. 다행이다. 휴. 어야 여기를 야 거의 두 개가 지금 비수리 땅 너무 알짜배기인데? 그거. 그니까. 야 애들 왜 이렇게 달리냐? 나만 안 나온 느낌이냐? 나랑 연비만 주사위 지금 엇간데? 그거 그니까. 오늘 뭔가 날이 아니야. 어 고마워. 어어어? <목소리> 어, 어, 어. 어? 어? 그만? 범물이야? 어, 아니 왜이래? 뭐이렇게 달려? 거 아니야? 아니 그만 사! 땅 왜이렇게 많아? 한번너 더블? 아니 뭐이렇게 어, 달려 딜리... 얘 <웃음> 미친듯이 달리네 아니 총만세칸 갔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아... 어..고마워? 어, <웃음> 어히히 어, 어. <웃음> 와아..여 근데 땅 거의 다 먹혔다 이제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 자 갑니다 지금 몇칸 가야 되는거죠? 원해. 일단은 하나 둘 간. 셋, 넷, 다섯 여섯, 칸, 이요 오케이 더블 더블 더블 간다. 섯 칸, 더블 간다. 간다. 여아 칸, 여섯, 여섯, 여섯, 이섯 여섯, 여섯, 여 남의 말을 아또 이거다. 아, 아, 아, 근데 저는 좀 봐주세요 아까 하셨으니까. 아예 누구 돈이 제일 많을까? 지금 연비가 음... 지금 선생님 다음으로 아니, 제일 많습니다. 근데... 저는 짤짤이 걔 때문에 그 1등이 될 만한 사람들을 노리는 게 중요해요. 빗솔님이 돈도 많고 땅도 많네. 그런 어. 건 그래. 또 노른자 땅이야 또. 그가 어, 또... 노른자 땅이 많아 빗솔이가. 또 연비 돈이 또 현금이 많은 사람 뜯어야. 또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? 그치? 아니지 아니지 아, 아니지 1등, 아니지 만약에 그러다가 2등하면 어떡해? 게다가 주사위 운까지 지금 좋잖아 비소리가. 전제 어. 애들... 가야지. 뭐야? 아, <웃음> 아, 얼마 안 뜯었네. 왜 나한테는 만원 뜯어가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이씨. <웃음> 나만 세상이 억까해 제발 제발 제발 더블 뜨자. 아유 더블이 왜 이렇게 안 뜨? 연비랑 나만 주사위 운이 지금. 어 어. 이거 어, 업그레이드지? 우와 우와 우와 어, 어, 훨씬 비싸지겠다 이러면은 아 여기 발판 생겼다 여기 어아 이렇게 딱 표시해주는구나 귀엽네 나는 일단 목표가 하나 둘셋넷다 여기 여기 가면 최고야 지금 여기 아니면 저기 네더 하이웨이 간다 제발 아아 아. 우와 어 근데 이거 관광지잖아 그지 그치 그 이거는 바로 사야지 응,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더블이야, 노릇이? 그러면? 에이. 더블이. 더블 같은 소리가 안났던것 같은데. 오, 가냐? <웃음> <웃음> 와 <우와! 우와! 웃음> 다시 되찾았다 휴. 제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, 육, 육 제발 1, 제발 1, 비행기 타자. 비행기 타러 가자. 비행기 2, 3. 가자. 이. 1, 2, 오호호호 <웃음> 에라이. <웃음> <웃음> 간다. 멀리 좀 가자 멀리 좀. 오, 진짜. 아, 아니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<광산. 바로> <웃음> <웃음> 이거 3만 원 가야 됐어. 이거 근데 최소 17,000원이야. 최소 17,000원. 내가 아까 한거 봤지? <웃음> 뭐야 왜 목탁 소리 뭐야 이거? 가자 가자 가자. <웃음> 근데 천지교 신자임. 미친 사람 아니야, 이 씨. <웃음> <웃음> 아 뭐? 어 어. 아 영호냐? 괜찮아. 괜찮아. 깨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. 깨지지만 않으면. <웃음> 어 빨리 올라가. 어, 올라. 그럼 빨리 좋은데? 그럼 그럼 좋은데? 어 속도 좋은데. 속도 좋은데. 좋은데? 빨리 빨리 올라가야지. 어, 좋은데. 아니야 아니, 나다할수 괜찮아. 만 3만, 이거 3만까지 어, 가. 그래, 어가가가 어차피... 가, 가, 가. 2만 원 이상까지. 제발 깨지게 해 주세요. 제발 깨지게 해 주세요. 제발 깨지게 해 주세요. 2만 원까지 가. 만 원. <목소리> 3만, 3만 원갈수 있어. 이거 야지만원 갔다 만원 갔다. 얼마 안 가다. 진짜 올만 있어. 한만원 가야지. 여기 최고가 6 4 0 0 0원 어디 어 최고 기록이 6 4 0 0 우와 대박. 가. 괜찮아 괜찮아. 3만 원까지. <웃음> 좋아, 좋아아 좋아. 쫄지 마, 쫄지 마. 할수 아, 있어. 이얼마 너무, 너무 많이, 했, 너무, 너무 많데 아니, 아니 아직 지금 반도 안 썼어. 내가 카운트해 봤거든. 이거 한 50번 써야 돼. 50시간 써야 된다고 진짜.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<웃음> 진짜. 저건 좀 오버 아니냐? 아. <웃음> <웃음> 넘겨, 넘겨. 한 아, 넘겨 주세요. 한 <웃음> 넘겨 주세요. 턴 <텀> 넘겨 주세요. <웃음> 아, 진짜 남의 말 들으면 안 돼. 투자는 그래, 또... 투자는 남의 말 듣는 거 아니야. <웃음> 기아 어, 이래놓고 뭐? 이래놓고 본인이 들어가서 오케이 <웃음> 이래놓고 본인 들어서 3만, 3만 원 해라 넌 진짜 같이 한다 나 한다 어해 3만 원 해라 넌벌 <웃음> 받았다 벌 받았다 <웃음> 야, 너가 최고 최적기로팔수어 1,800 원으로 <웃음> 아 빨리 턴 넘겨주세요 뭐 떠버려요 떠버려. 아 떠버리구나 어? 또 아이템 나왔어 근데 아 s 2 items. 2 items. 2 items. 인 i t 우와 s 2 items. 2 items. 2 items. 2 items. 2 i t e 아 s 2 items. 큐티라고 쳤습니다. 큐티. 바로 정색치 <웃음> 팔아 버렸어. 이 큐티 기억합니다. 아, 이 큐티 한투지님 반갑습니다. 너무 예, 웃기네. 소리. 예. 그냥 바로 그냥 팔아 버리는 거. 다 나와 보이 일해가 다 나와 보자. 알겠지? 아, 광산 알겠다. 들어가고 싶구나. <웃음> <웃음> 이럴 때 어, 많이 나오고. 없어? 이럴것 말이 나오고 너는 진짜 또 업그레이드. 오, 아 그래 좋다. 좋다. 좋은 거지. 근데 되게 연비는 되게 실하다 지금. 연비는 아. <웃음> 그러니까. 어, 되게 실해 지금 플레이가. 어, 빨랑빨랑 음. 넘겨 주세요. 음, 가득 차 그래. 있어 지금. 아, 나왜 이래? 불안하게. 어, 어, 나요 관광지. 우와. 와, 다 먹네 아니, 관광지. 아니 근데 캐빈 님은 관광지 산업을 잘하네. 음, 관광 산업 바로 넘겨요. 제발 이이이이이이이 이가 잘안 나와 아이고. 크게 나오더라 그래 야 이거 뭐야 아 여기 야 여기 지금 이선 미쳤어 지금 빗소리 그러니까 저 마지막 라인 진짜 미쳤다니까요 나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어아저 있다 어어네더웨 네더, 어. 네더 하이웨이 음. 아 얘는 계속이네 야 이거 다음 턴에 아, 광산 아, 가는 거 어떠냐? 응? 음? 아니 저 서, 서울 갈 건데. 아, 어, 그래. 되게 투명스럽게 말한다. <웃음> 아, 제가 좀 지금 민감해서. 아, 아, 여기 깜빵이야. 여기, 여기. 여기 진짜 야, 여기 큰일 났다. 여기 음, 완전 깠다. 다 먹혔다. <웃음> 야, 아. 야, 이거 제발 제발 많이 나오자, 제발. 연비 근데 강타라는거 하나 있지 않냐? 어, 맞아. 더블 한번 하자. 진짜 어, 더블. 고서울? 고서 더블. 고 서울. 더블, 더블. 이거 왠지 이거 뺏어버릴까? 와, 뺏어버릴까? 어? 나왔으면 서울뺐지아 근데 5초안에 선택을 해야되는데 5초안에 해야 돼? <웃음> 제발 좀 주사위 운좀 풀리자 어? 그렇지 어 나만 안풀리네 어? 아, 아? 감사합니다 아예 <웃음> 지나갈게요 음. 슈퍼칩스어나또 <웃음> <웃음> 음. 더블 이제 풀리나요 어, 주사위 운이? 관광지 사업 <웃음> 오, 아니, 아니, 아, 아니 지금 나온 게다 관광지였어. <웃음> 그리고 또 더블 지금 여기서 오. 아 불안한데 이거. 아, 야 이거 주택. 야, 비싼데. 오 어, 뭐야? 서울 나비네 별로 안, 안 비싼? 어. 아나 반이잖아. 나 반이잖아. 아, 아, 아 황금 사과 사용으로 개사기네 이거. 오케이. 너무 좋아요 아이템은. 이야. 음, 아뭐 이렇게 뭐 그냥 사소하게 어. 더블이. 서... 맛있고 아 이거 살수 있으면 좋은데 아. 그러니까 강탈템이 없다 응칠 과연 오! 와! 도와주니깐 빗땅을 골라서 가네 그니까 사버려 사버려 아 네도 사이버 아 화이웨이에 있지 않아? 맞아 맞아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광산 가는 게 나을 수 있어 맞아 왜냐면 서울 업그레이드 해봤자 안팔아어아 네네 어. 바로 업그레이드 해버리네. 남의 말 듣지 말라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건 맞네. 간다. 어디 있지? 시작 지나고 팔이면은. <웃음> 아 이거 어, 싼 건데? 그냥 진짜 싼 건데. 아 그럴까요? 그래요. 가장 강타. 한번밖안 했는데. 강타 안 했어? 땅소각, 땅소각. 라이트 안 하네. 아, 깨비룸. 네, 그래, 이런 데쓸수 없지. 잠깐만 하나 둘셋넷넷 넷 안으로 나오면 무조건 산다. 하나 그러네 이럴 때는 아, 이럴 지나가네요. <웃음> 아, 소... 오야야 어, 야, 야, 소유권 이전하자. 와 이전했어. <웃음> 야 이거 근데 방금 업그레이드까지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방금 업그레이드. 게다가 더블이야 지나가. 어 더블이야 지나가. 아 개웃겨. 어, 더블 야 진짜 아니야. 웃기네 저걸 강탈당하네 <웃음> 아하 아이, 아이 뭐 200원 데 그럼 200원 개이득이지 어? 아, 근데 이거 돈을 내면 은그 낸게 소유자한테 가는게 아니야? 왜청쇄치소는 그렇게 안 늘어난거 같지? 만원인데? 몰라 아 안들어왔어요 어어어 그리고... <웃음> 어, 어, 사기당했다 오늘 불러달라 <웃음> 근데 만원뭐 오천 원 나온 거 있지 않았어요 아까 연비에? 오천 원은 때? 받았는데 어. 그 뒤에 매매입할 때그 돈을 못 받았어요. 아 그러니까 연비가 공짜로 내땅 가져가 버렸음 그냥. 근데 아, 그냥 하죠. 하죠.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아니 운영자분이 버그라고 준다는데 왜? 아니 <웃음> 원래 그 어쩔 수 없어 받아 드려. 그냥 가져? 네 <웃음> 예, <웃음> 예, 아이템 예. 돌리세요 돌리세요 예예 예. 아 예, 예. 어. 아이템 능력인데. <웃음> ㅋ ㅋ ㅋ ㅋ 님판돌려아 진행을 할게요 네. 진행을 어, 네. 네. 그럼 그런걸로 알게 5,000원 가지고 째하게막 못받아서 15,000원이라고 아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만오.. 그게 아이템의 능력인가보지 야 들어가자 가자 지나가자 하나 열 하나 아이템 으음 냥냥 다들 자기 홍, 냥, 일 아니라고 으흐흫 오 <웃음> 아 그냥 3000. 오. 3 0원아 네, 이거 좀 맞습니다. 아깝다 이거. 아니 기오니 해요. 나안 해. <웃음> 음, 어, 오, <웃음> 안 빨리 굴려. 언 <웃음> 정도가 <조금도> 안 될까? 빨리 <웃음> 굴려. 해야, 나 아니 아니. 나돈 받을 때까지 안 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주세요. 대기들... 에, 알았어. 주세요. 에 이게 그거 장... 아니냐? 그술 먹고 뭐 게임 하거나 애기들이랑 게임 하면 애기들우한 명씩 울잖아. 나배 까야 돼. 배 까. 까? 알아서 서아에 저기 만원 주세요. 만원 주세요. 저만원 주세요 돈. 아, 돌아왔다. 배가면은 그냥 거의다 배빵 구해 버려. 어, 돈돌왔다 아, 이 대초 먹어 봐요. 여기서 5000원 떨어지면 될것겠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러니까 욕심 누가 부리래? <웃음> 누가 욕심 부리래? <웃음> <웃음> 아, 전독률 에라? 아, 비용을 <비용으로> 이거는 <목소리> 내지 라이터 <웃음> 나도 <웃음> <웃음> 안태우네요 오케이. 아, 제발. 또 틀었다. 푸디야, 형관이. 11 나오자. 11. 11111111. 11, 11, 11, 11. 어? 어, 나쁘지 않네. 아. 괜찮네. 점령 좋네. 음. 선정료. 아니, 어디 보자. 나는 지금 여기니까. <웃음> 아, 근데 내가 그땅 저기에 있다 그랬거든. 사주에서. 음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거 보니까 기분은 좋다. 땅이 많으니까. 그렇지. 알려 줘 봐. 나도 좀 보게. 나이스. 아, 다음번에 나 광산 가자. 가야지. 나도 떠불 한번 근데 서울 가야 서울. 광산 가자. 광산 가자. 광산. 광산. 좋아. 서울 놀러 와는 뭐야? <웃음> 서울 물가가 요즘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<웃음> 놀러 와. 킁냥냥냥 응, 킁냥냥냥 어, 킁냥냥냥 어, 킁냥냥냥냥 어, 어, 남의 말을 좌클릭. 어? 절반? 야 증발이야 증발. 야 이건 하지 마라.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근데. 야 이거 너무 위험해. 너나 어? 상대방이나 그렇지 않냐?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? <웃음> 아니지. 어 마침 비소 여기 있습니다. 바로 <있네요>. 아니죠. 야 <웃음> 바로 돼 있습니다. 나 조용히 안 해. 협박하는 거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? 야 근데 너께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. 난 진짜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비소라. 걱정? 아, 그래? 음. 음. 걱정? 음. 아 그래, 또돈좀 없을 때 하자, 나중에 그래, 그래 어, 그래 <웃음> <웃음>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진짜 식들이 <웃음> 투디야, <웃음> 나이 일을 기억할게 나? <웃음> 나이 일을 기억할 거야 어? <웃음> 저거 <웃음> 나이 일을 기억할게요 아, 어, 더블이 아이고, 진짜... 어, 어. 아이템인데? 어, 저... 흥양양양흥양양양흥냥 흥냥냥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. 어? 오우? 어? 자신을 타야 우클릭하여 자신을 제외하고 무작위, 무작위. 아, 와 이건 무조건 쓰겠네 <웃음> 진짜? 저소 써야겠다? 근데, 근데 지정이 아니라서 뭐뭐와라랄라 이벤트! 근 얼마 안 냥, 됐다 냥, 냥, 냥, 냥. 서울 한 번임! 얼마 안됨 서울 한번 밟은 거인 그냥 응와 음, <웃음> 음. 뭐야? 아, 내놔 400원 돌려드려 캐시백 해드렸어요 캐시백 <웃음> 부가세 내놔 부가세 다시 <웃음> 10% 부가세 10%요? 부가세 10%, <웃음> 부가세 10 아니냐? 그러니까. 어디로? 땅이 있다. 이 땅이 있네. 그 와중에. 하하. <웃음> <웃음> 체케비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. 아 근데 저 무작이었잖아요. 이걸 왜 써? 아, 에나 진짜 이거. <웃음> 이걸 왜 쓰나? 그건 쓸만하지. <웃음> 아니지. 아니, 근데 게이지. 저런 거는 이제 서울 걸렸을 때 빡치면 소각해버려야지. 맞아. 아, 맞아, 맞아. 맞네, 맞네. 바로 이제 토템 쓰고 바로 소각해버려. 돈도 안아 그러네. 줘. 돈도 안 주고 소각해버리네. 와, 무섭긴하다. 좋습니다. 어, 나... 왜 이렇게 떠벌이 안 나오냐 나는. 일단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? 하이웨이니까. 일단 주사위 굴리고. 주사위, 주사위 한번 누르면은. 음. 아풀리이만보나이나보이만나 삼만한 와요. Oh, 2만원 h oh, oh, oh, oh, 원 좋아요 원. 어! h 어! oh, 어? 근데 oh, o 되겠는데 이 oh, oh, oh, oh, oh, oh, o 이렇게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 <웃음> 이거면 3만원 가야 된다. 야, 나, 남의 지금. 말 듣지 마. 지금 해. 안돼, 제 케빈님 몇번앉찼1 0 번도 안 찼어 지금. 맞아, 맞아. 남의 말 듣지 마. <웃음> 야, 어, 어, 저 삼만 될것 같아. 미친. 해봐. <웃음> <웃음> 아... 야수의 작은 심장. 어, 야수의 와... 작은 심장이었어요. 헬미스터 심장이다. 예. 네. 뭐 진짜. 아, 그 <웃음> <햄스터였어요>. 햄스터 진짜 <웃음> 아그 아, 어, 야수가 햄스터였어 햄스터. 응그 야수 햄찌였네. 아 햄찌였어요? 저기 딱 나도 나도 포탈 한번 타자. 타 모자, 타 모자. 아니 삼삼 말고.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각 와우 저거 빡세다. 이제 빡세다 저거. 그러니까 여기 땅들이 빡세 진짜. 근데 내가 지금 강탈템이나 어 이거? 어. <웃음> 자나 이러면 이럴 게 많이 없는데? 아 잠깐만. 어? 막 거라? 고라? 막 거라고? 카빈 7만 원 있어. <웃음> 야 잠깐만. 아니 저 관광지 몇 개만 갖고 있는. 2만 6천 아니. 이몇 개만 갖고 나 있어요. 나 2만 원. 저. 나 이럴 게 없어. 이사람아 아니 그래. 이거 너도 위험해. 나만 원인데 형은 3만 원인데아오 가보자. 벌 받아 따이 녀석아. 벌 받아 따이 녀석아. 어허. 어허. 야 근데 짤짤리로 제일 많이 벌지 않았냐? 연비? 아니 근데 짤 너무 짤짤리야어투 d 는막 시원시원하네 주사위 오늘 투사장 한번 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아하 이거 뭐 그냥 태워버리시죠 아닙니다 전님이 정해놨습니다 어따 쓸지 어? 이거 내도 하이웨이? 어? 이거, 어 이거, 마음대로 광산이다. 수 있다. 이거 광산이다 마음대로 부수 있다 어, 이거. 아 그러네 <웃음> 어디를 한발잘해보시지어 들어갈까? 서울이죠, 두디님 서울인가요? 아 근데 서울, 나아 돈도 나 없어 거의. <웃음> 땅도 없게 하네. 만들어. 야나0 0 0원 있어. 그래, 뭘 날래? 그래, 근데 다는땅도다는 이거 진짜 주네 비싸 지금 주택 지어놔서. 아니야. 나내거 어디 있어? 여기 관광지 어이. 잘 오셨어요. 3 0 0 0 원. 우와. 짭짤하다. 짭짤하네 관광지? 엄청 짭짤한데. 관광지가 무슨? 내꺼 집값보다 비싼데? 내거 어딨니? 관광지는 소멸 나 소멸 안되나? 어! 업그레이드! 오! 야 근데 어? 이거 진짜... 야 여기 나 두번 업그레이드 한거야 지금? 야 근데 두번 업그레이드하면 천원짜리도 9천원짜리 되거든? 야 대박이다 저기 여기 어, 이름이 여기? 지금 오래된 잔해속의 보물인데 잠시만 지금 내가 어떻게 된거야 이거? 호텔 지은거지? 호텔? 거지. 호텔? 어. 야 이거 지불가격 16,000원이라 써져있는데요? 야 그러면 뭐 소원은 없는데? 주디 눈이 반짝였는데 방금? 아 잠깐만 어.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, 네. 아 아니야, 아니야 일단 턴 넘길게요 나는 아, 네. 뭐 이제 잃을 게 없어서 이거 그냥 돌아나 다녀야겠다 아 그래 100원 가져가고 1 0니다 아, 감사합니다 예어 <웃음> 예예 아, 예. 없는 것들이 돋고 살아야죠 아 예예 음. 예. 저도 한번 밟으러 갈게요 아네 이게 근데 기회 있을 때 광산 가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어? 야, 이거 다들 광산행. 와. 어, 이거 광산이다. 아, 왜냐면 아, 고민이네. 아, 이거 서울로 5천 원밖에 안 해. 진짜 투디야 근데 저거 지금 1 6 0 그래, 0 0원이고든 근데 광산 근데. 가면 2만 원이야 무조건 거의. 어. 이 2만 원이야. 저거는 우리 만 되지. 너가 얻는 돈이 없잖아. 어쨌든 어쨌든 광산에서 2만 원 긁고 다음번에 걸렸을 때 쓰면 되잖아, 저거는. 어, 그게 훨씬 낫지? 왜? 재밌잖아 여기 상자면 일단 <웃음> 일단 네, 돈을 벌어 진정하시고 두 사장 우리 재미 하나로 사는 거 아니야? 어 맞지? 그렇게 살다가 만 원씩 잃고 그러는 거야. 어? <웃음> 그래 너벌 받는 거야, 저주 거야? 근데... 그러다가 저주하는데 저주? 그래 야, 저주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비다 이어서 나 비쏠리 거 이거 보고 있었는데 지금 아니나 이거 빗쏠리거 이거 보고 있으면 나 저주한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정세티 얘기한 거야 정세티 아 정세티 얘기한 거야 하는 말 봐봐 저러니까 만 원이나 잃지 지금 웬 참치가 자꾸 이간질 하잖아. 그러니까. <웃음> 치 <참치> 아니고 정셋치. <청세치. 웃음> 아, 참치 아니고 멸치형. 멸치 아니고 정셋치. <웃음> 그러면 이거 가져가야지. 자, 서울로 할까? 이글로 할까? 서울로 할까? 이글로 가시죠, 아니, 선생님. 저1 5 0원밖에 없습니다, 선생님. 이게 보면 뚫이야. 왜 비료일. 저 이거 만밖에 없습니다. 저희 당사자 주 여기 와 보세요. 와 보세요. 자, 와보세요, 와보세요. 자 음. 안 내면 진다 <웃음> 가이바이. 채팅 채팅? 가이. 아, 자,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. 가이. 뭐. 잠깐만. 오케이, 가이. 기억은 뭐야? 가위, 가위 찢찌 어, 자! 자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! 저기 근데 뚜루디님! 방금 그 가위 찢지는 어? 좀... 어! 이겼습니다 <웃음> 선생님! 아이손 <이겼습니다. 웃음> 아, 어떻게 하면 안, 된다, 안 저기요! <웃음>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나? 아니지 와. 이거는 그냥 주인만 없애는 거지 어, 사실 광산이 어, 더, 더 이득이야 거야. 어 자 오, 여러분들 남기. 자 여러분 <웃음> 좋은 매물 나왔습니다 좋은 매물 야, 좋은 저거 나왔구나. 하고 싶어서 2만원을 포기한다고? 진짜 미친사람인가와 아, <웃음> 직방에 서울이 나왔네 와 답을 그런데? 가는 곳이? 7, 8, 9, 10. 어 아, 관광지! 아 <웃음> 근데 관광지 관광지가 원이라네, 근데. 진짜 제일 비싸 한 와봐, <웃음> 근데 나 왠지 이 아이템부터 연비의 운명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다 왠지 진짜, 진짜. 아직탈 음, 이건 않네. 나쁘지 않아 한번 쓰긴 <웃음>